질문 사항이 있을 때는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란에 네이버 지식인 프로필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1대1 질문을 클릭해서 질문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식인 링크로 링크가 되지 않을 때는 네이버 창에서 방가우 컴퓨터를 칩니다. 검색을 해주시고,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시면, 방가우 컴퓨터 프로필 지식인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셔서 1대1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